안녕하십니까. 네. 생각의 틀을 깨트려라. 네. 여러분의 음 내일 영원한 개똥철학자. 네. 골드티락스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를 보죠. 네. 저도 사실 여러분을 좀볼 때까지. 네. 좀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소재의 고갈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무지성, 개똥철학으로 계속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편합니다. 솔직히, 네, 어 그래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던지는 뭐 그런 게좀 싸가지 없게 보여도 어, 그게 좀 편해요. 생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알겠습니까? 좀 무책임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배운 게 없거든요. 네 제가 어, 개인적으로 차원 차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음, 요즘에 이슈화가 되는 것같더라고요네어 제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좀 솔직히 많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타코입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웃음> 네. 이 세계라고도 하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우리가 진짜 있는 세계라고 하면은 차원이 다른 세계는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세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하죠? 네, 3차원의 세계라고 하죠. 3차원의 세계는 선과, <웃음> 죄송합니다. 선과 면, 그리고 입체. 이게 3차원의 세계죠 그러면 VR, vr챗은 v r 무엇입니까 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3차원 세계를 훨씬 뛰어넘은 공간이란 거죠 네 맞아요 그니까 어, 선도 있고 어,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침 여기 있네요 누가 놔뒀지 싸가지 없네 아무튼 네선 그리고 알,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 네. 어, 죄송합니다. 그림체가 좀 그래요. 공부를 안해놓으니까 이게, 네네. 점, 육면체, 면. 그럼 그리는 과정은 쪽팔리니까 이거는 좀 네, 건너뛰게 하겠습니다 어, 옆에서 보이 증시가 데 네, 아무튼 네 짜잔 아무튼 네어좀네어 네, 어, 그런 것 같아도 어 그냥 네네 어, 직육면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직육면체는 말 그대로 성과면뭐 그런 걸로 돼있지만 높이도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3차원이 이게 3차원이라고 하면은 4차원. 4차원은 네.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두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짠. 안나오네요. 네. <웃음> 죄송합니다. 아무튼 음. 그래요. 이 두개의 공간을 네 넘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4차원이에요. 그러면 5차원은 네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네어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시간을 넘나드는 공간 그 공간을 뛰어넘는 걸 5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6차원 네뭐 과학자들 말대로 뭐 10차원까지 있다고 해요 그건 평행우주 그 관련이니까 어 내가 더 이상은 할건 아닙니다 공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은, 네네, 브이어챗은, 5차원의 색이란 겁니다. 왜 그런지는, 네, 직접 해보시면 알것 같은데, 텔레포트를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도 할수 있죠. 그리고, 어, 아, 4차원이네요. 네, 5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에요. 어, 내, 내 머리가 5차원이다. 아무튼, 네, 그래요. 어, 다른 사람들하고, 어, 이야기도 일방적으로, 어, 쌍방으로 할수 있으니까, 어, 4.5 차원. 음그 정도 보는 게 맞죠? 제가 누누이 말씀했죠? 네. 4.5 차원, 4.5 차원. 내내 누누이 그랬어요. 어, 그게, 네, 현실적으로, 네내 받아오니까, 아, 이거, 와, 여기에서 뭐, 뭐도 할수 있어. 아 어. 거짓 뭐. 응 음, 그래요 더 이상은 뭐 배운게 없어서 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겠습니다 기 저는 무지하거든요 일단은 생각나는 이걸 보시고 네 생각나는 뭐 그런게 있으면 댓글에 따라라 한번 써주세요 그럼 오늘도 역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 보기 구독은 버리세요 네 취향이 맞으시면 은 구독하는 건 상관없지만 취향이 안 맞을 경우 그때는 그냥 네 조용하게 좋아요만 누르시고 네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배송 욕먹기 싫으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역시 쓸데없이 행복한 골드디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